보는 것처럼 꽁꽁 얼어있던 성해가 쉽게 녹아내리지. 네, 저는 네, 가랜다 안녕, 본투뷰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추운 겨울 어쩔 수 없이 야외 주차를 해야 할 경우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을 나왔더니 앞유리에 성해가 생기고 꽁꽁 얼었을 때는 가뜩이나 1분 1초를 아껴야 하는 아침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플라스틱 카드나 스크래퍼 같은 자동차 용품을 이용해서 긁어보기도 하지만 자칫 유리에 스크래치 같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두껍게 꽁꽁 온 성해는 제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끓인 물을 가지고 나와서 유리에 뿌렸 다는 이미 생겨보이질 않는 작은 돌방 하나 때문에 유리가 길게 금이 가는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그럼 이미 생긴 성에는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제거를 할수 있는지 지금 바로 그 방법을 공개하도록 할게. 바로 이게 오늘 내가 알려줄 성의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꿀템인데 우리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을 손소독제를 이용을 하고 손을 소독하는 게 일상이 되었지. 그런데 손소독제 중에 이런 스프레이 타입의 손소독제가 차 유리에 생긴 성해를 제거하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조금 우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차 앞유리를 보면 성해가 생겨서 차 안에서 바깥의 상황이 식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인데 거두절미하고 성해가 생긴 곳에 이 손소독제를 뿌려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한번 뿌려볼게 동태뷰, 보는 것처럼 꽁꽁 얼어있던 상해가 쉽게 녹아내리지. 이렇게 빠르게 얼어있는 성해를 녹여내는 이 손조작제의 원리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분이 에탄올로 알코올 성분이 83%나 되고 이 알코올 성분이 성해를 녹여주는 것인데 알코올은 물과도 잘 섞이고 또어느 점이 무척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해가 생긴 곳에 뿌리게 되면 성해가 알코올과 섞이게 되고 또어느 점이 더 내려가게 되고 성해가 녹아 액체로 되고 한번 녹게 되면 다시 얼지 않게 되는 거야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방법으로 워셔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동차의 워셔액도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에탄올의 함량이 30에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성에 제거를 하는 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잘 사용해야 하는데 얼어있는 상태로 와이퍼를 움직이게 되면 와이퍼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이럴 때는 우선 와이퍼를 위로 향하게 세워놓은 다음 워시액을 충분하게 앞유리에 분사를 하고 성에를 충분히 녹여낸 후에 와이퍼를 내려놓고 작동을 시켜야 와이퍼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손소독제를 하나 정도 한을 가지고 다니면 수시로 손소독 하고, 바쁜 아침 시간에 성에 때문에 수고할 일이 없어지겠지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처럼 추울 땐 아침에 출근하려는 운전자들이 주차장 곳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해 제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성해 제거를 하는 동안 느긋하게 나오셔서 살짝 뿌려주고 빠르게 제거하시고 바쁜 아침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